안녕하세요 달빛 드라마입니다. 비밀의 여자 14회가 끝이 났습니다. 분노를 참기 힘든 장면이 많이 있었죠. 주애라는 대체 왜 저렇게 정겨울을 괴롭힐까요? 이제는 아이한테까지 손을 대다니 선을 넘어도 한참 넘었습니다. 화가 너무 많이 나지만 그래도 주애라와 남유진이 감방에서 평생 섞는 날을 기다리며 두눈 부릅뜨고 끝까지 지켜보려 합니다. 항상 말씀드렸지만 착한 정겨울이나 정현태는 주에라를 이길 수 없습니다 오세린만이 주에라를 완벽하게 밟아줄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오세린의 분노는 억울한 정현태 가족에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몇초까지가 될런지 모르겠지만 오세린은 정겨울을 힘들게 할텐데요 그런 답답한 전개가 계속되다가 전환점이 생기게 됩니다 그건 바로 서태양이죠 오세린과 주에라의 만남을 이어줄 캐릭터입니다 14화까지 서태양은 작품에서 뭐를 제대로 보여준 적이 없는데요. 더군다나 이 작품은 착한 사람들이 너무 순진하고 답답하게 행동합니다. 서태양도 술집 여자인 주애라를 보호하려다 누명을 쓰고 감옥 생활까지 했는데도 서랍 속에 주애라의 사진을 보며 추억을 떠올리는 호구 중에 호구입니다. 그런 서태양을 오세린은 너무나 좋아하고 있죠. 정연태 가족에 대한 오세린의 분노를 다른 시선으로 돌리게 하는 방법은 바로 질투입니다. 오세리는 정겨울을 본격적으로 괴롭히기 위해서 겨울이의 일거수 일투족을 다 체크하고 주변에는 누가 있는지까지 다 파악합니다. 그러다 오세리는 집에 와서 우연히 서태양 사진 속에서 주에라를 보게 됩니다. 처음엔 질투심으로 그녀에 대해 관심을 걷게 되었죠. 서태양에게 오세리는이 여자가 누군지 캐묻습니다. 서태양은 그냥 대충 얼버무리기만 하죠. 오세리는 두 가지 일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서태양의 누명을 벗겨주는 일이고 또 하나는 언니의 죽음에 대한 복수로 정현태의 가족을 파멸시키려고 하고 있죠. 그런데 두 가지 일을 병행하다가 공통점이 있다는 것을 알아내죠. 그건 바로 주애라였습니다 정겨울 옆에 항상 주애라가 있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왜 술집 출신 여자가 그런 겨울이 옆에 있는지 등등. 다방면으로 주에라에 대해서 캐볼 것입니다. 오세린은 똑똑하고 집요하죠. 정현태나 정겨울이 할수 없었던 단호하고 직설적인 행동을 보여줄 텐데요. 여기서 또 하나의 고구마. 저태양이 그런 오세린의 추적을 방해할 것으로 봅니다. 또 답답한 장면들이 나오겠지만 오세린은 주에라를 철저하게 파멸시킬 것입니다. 그날이 오기만을 바라며 드라마 비밀의 여자의 성공을 기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하신지요? 주에라와 남유진의 감옥행을 바라신다면 달빛탐구 드라마의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